커뮤니티 기능 중에 이미지설문조사라고 있는데 커뮤니티 기능이란 사진이나 설문조사 기타 등등의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 분들에게 안내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설문조사 기능은 500명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게 아니고 이미지설문조사가 있는 채널 있고 없는 채널 이 있습니다 이미지설문조사가 생기는 기준은 유튜브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커뮤니티 기능은 구독자 500명이 넘고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하지 않는 채널과 아동용으로 설정되지 않는 채널에서만 커뮤니티 기능이 생깁니다